아잘읽겠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운전해보니까 신념이 두근거리고 하지만 오늘 촬영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치지 않게 조심히 잘 촬영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진짜 긴팔이어서 다행인데 음. 반팔 멤버는 다들 이제 엄청 탈 거야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날씨가 더워도 좀 밝고 해가 떠있고 하늘이 예뻐서 영상미는 좀 많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좀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. 아, 액션! 이런 이 과정도 찍어줘요 이 과정 아 조슈아 진짜 <웃음> 멤버들또 개인 SNS 시작하더니 이제 열심히 열심히 아주 멋있는 모습들을 내가 제일 열심히 보는 거. 아봐주요 아니야 나 괜찮았어 생각보다 어젯밤부터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너무 겁을 먹었더니 생각보다 덜 더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오늘 약간 레이싱? 대박인데? 안녕하세요 아, 저 의자에 앉는 거야? 완전 뜨겁겠다 와우 와우 약간 그 황토 불안지 마그 안에 있는 느낌? 일단 계란 후라이 올려놔도 있겠네 와우 와우 안녕하세하네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인스타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아, 아, 아, 어? 에버랜드? 어. 여기 에버랜드야? 어. 여기 에버랜드 r 어. e 에버레... 어. 에버랜드 n g 고향 형 g 여기 용인 Kong, Hong Kong, Hong 형 나라야 형 나라 g 형나라 g Hong Kong, h 다 n g 용인. <웃음> 용인의 사랑 고 n 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 o 용인 Kong, Hong Kong, h 낳 n g 습니다 엄마 아빠가 Kong, <웃음> 있는 거예요. 집에 가서 에어컨을 틀고 수박을 먹는 게 더위를 이기는 방법. 밖에서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자연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더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. 조금만 더안 덥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더워요. <웃음> 소용 없어요. <웃음> 시내 가서 에어컨 <여행> 드세요. <웃음>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애니원 스 n e s t a 찍었는데 스페셜하게 이렇게 음, 우리 분이가 우리 캐럿분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덥더라도 뭔가 멋있을 것 같고 잘 나올 것 같아. 요이열정으로 팬분들 느꼈으면 좋겠어요. 고생습니다수고하습니다잘 어, 나오길 일단 멤버들이랑 같이 춤을 춘다는 건 되게 행복한 일이라는 거를 새삼 다시 깨닫고 어제도 밤에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을 했는데 그냥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걸한번더 깨닫게 된것 같아요. 제가 저랑 호시가 땀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 땀을 좀 많이 흘렸더니 지금 근데 개인 컷이 뒤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붓기가 빠져가지고 전 뒤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. 왜냐하면 아침에 찍으면 좀 부어 있어서 붓기 없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화이팅. 네. 화이팅. 저희가 레이싱 이러, 이런 느낌으로 한 적은 또 처음이에요. 저희가 이 타이트한 거 처음 이에요 아, 그런 반동. 데 그러니까 한번 하고 올같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고 네. 스타일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컨셉쇼라는 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어 그냥 폼좀 폼 잡으려고 했습니다뭐 저희도. 힘들고 뭐 춤추는 것도 힘들고 그랬지만 전 저희보다 촬영 스태프분들이 좀 많이 걱정됐어요 계속 계시니까 햇빛에 애써주신 게 그냥 너무 감사하고 정말 타고 싶었던 차예요 음.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레이싱장에서 셔킷장에서한건 처음이라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이 너무 더웠어가지고 다리 많이 탈것같아요 원래 날씨가 계속 안 좋은 주라고 다들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날씨도 좋고 네. 찍을 때는 덥지만 영상에는 잘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다면 캐럿들이 너무 좋아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땀을 이렇게 열심히 닦아내며 찍어봤습니다. 하늘이 진짜 좋아 멋지다 이게 뭔가 멋있게 찍은 것 같아서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<목소리>